해변산 책로에 yeah. 우린 마트 앞 바라솔 라에 옹기 쫑기 모여 앉아 다시 시작한 연주 꿈꾸듯 춤추는 너와 걷던 길에 끝깔의. 숨여 찾아드는 그리움, 혼잡한 내 안에 멈춰진 시간. 나만 혼잡한 거라 생각하지 마. 오늘은 오늘만.